떼어버리고 이거는 이런 거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없는 귀신도 붙어들겠어 이런 조화들도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종의 한 가지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감을 센 집안 들 절대적으로 안 돼요 털을 밟더라도 네. 그 공간에 숨 쉬는 공간이 필요해요 네. 근데 거기에 물건을 놓거나 막 네. 쓰레기장처럼 막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혈관 막히듯이 막혀 기운을 이제 정화를 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주, 누, 누운 자리는 그나마나.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연수당입니다. 오늘 어쩐 일을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? 때... 그때 점사 상담하고 나서 너무 안쓰럽고 도와드리고 싶어 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찾고 있어요. 근데 집이 너무 어둡고 춥고 이집들어가도 더해요 네 맞아요 집안에 너무 산란하고 너무 이렇게 귀신 사는 집처럼 너무 어수선해 보였기 때문에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또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됐어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이건 뭐야? 돈 들어오라고 돈 들어오라고 한장 하겠네 이거 떼어버리고 이거는 이런 거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이거 갖다 버리세요 이, 이런 종, 종이 있죠 영업사업터전엔 괜찮아 근데 집에는 아. 얼마나 들락날락 한다고 이거는 없는 귀신도, 네. 없는 귀신도 붙어들겠어 네 알겠습니다 입구에 많이 달려있으면 안 좋은 건가요 입구는 항상 정화를 시켜주는 필터 역할을 해요 좋은 기운은 내가 좀 같이 들려오고 나쁜 기운은 내가 좀 커트 해, 해, 해주고 하는 근데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하잖아 그러면 걸러질 것도 안 걸러지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죠 왜 화장실? 네 화장실 좀 둘러보겠습니다 이런 거 <웃음> 이런 조화들도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종의 한가지입니다 물론 다 집안마다 틀린 건 아니지만 특히나 이렇게 감을 센 집안들 절대적으로 안 돼요 자 일단은 필요 이상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좀 둘러보고 치울 것들은 좀 먼저 치울게요 자, 우리 엄마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구나. 네. 이런 쓸데없는 것들. 이렇게 해서 돈 많이, 돈 많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. <웃음> 그치? 이봐, 이런 쓸데없는 비방들. 아, 이거 치운다는 게안치우잖흰 콩, 팥, 검은 콩. 이거 의미도 모르면서 뭐가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야. 어? 이거 치워요? 버려요! <웃음> 네. <웃음> 쌤, 뭐 하나 떠 있어요? <웃음> 역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? 이 소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쫓아오기도 해요 왜 우리가 음식 냄새, 돈 냄새 맡는다고 하잖아 그럼 자기 건 권장에 쫓아온단 말이야 이거는 누구 방이에요? 딸내미 방 얘를 네. 이쪽으로 거기 있었는데 바꿨어요 바꿔야 돼 네. 얘랑 얘랑 키를 맞춰서 여기다가 놓, 아, 예. 넣고 얘는 네. 이쪽으로 빼요 위치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. 그래야 딸도 더 직장이나 자기 네. 마음도 안정이 되고 음. 바깥에 활동을 하면서도 편안하거든 네. 내 보금자리가 편안하고 내 누운 자리가 편안해야 그나마 이 집에 이 방의 기운이 그나마 제일 나아요 이 방은 누가 썼어요? 안 쓰고요 아. 그냥 물건만 놔뒀어요 이건 어디서 전주가 상가요 이쪽을 좀 비워 놓으시죠 어떤 거예요? 이쪽 이쪽 모서리 이 여기요? 코너 털을 밟더라도 네. 그 공간에 숨 쉬는 공간이 필요해요 네. 근데 거기에 물건을 놓거나 뭔가 막혀 있거나 막 네. 쓰레기장처럼 막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네. 우리가 혈관 그렇구나. 막히듯이 막혀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이집 터의 기운은 뭔가 게 정화될 수 있는 필터의 기능을 할수 있는 곳이 여기래 요 코너에 공간 있죠 네. 요이 자리만 좀 비워 놓으시라고 네. 일단은 이 집에 안 좋은 물건들 없애야 될 물건들을 좀 정리를 하고 네. 기운을 이제 정화를 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. 부정 친다고 할 때도 이렇게 소지를 좀 둘러서 애군을 좀 태워요 잘 타면 좋은 건가요? 네잘 타고 부서지지 않고 좀 타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좀 가라앉고 어신 심발 어 누구 심발이야? 네. <웃음> 우리 피디님 잘못 <감옥> 잡는 <웃음> 일 <일이> 있나? 창틀에 <웃음> 먼지 하나 없어 이 엄마 <웃음> 일주일에 한 번씩 창틀 을다 닦아요. 그러는데 대청소하는 날. 쉽지 않은데. 그래도 많이 뜨진 않는다. 안 좋은 거예요? 음. 이게 좀 활활 잘 타서 네. 공중으로 뜨면, 네. 뜨면, 떠야. 딸방은 흩어지지도 않아요. 음. 그치. 내가 아까 이 방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 봐, 흩날려도 산산조가 부서지질 않아 그나마 음. 오, 그러네요 진짜 아빠랑 비교가 좀 다르죠 음. 아까 이 자리만 딸방 자리만 봤지 어. 오 올라간다 진짜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네. 눈으로 좀, 네. 좀 보여주는 거 아. 누운 자리는 그나마 나 어, 괜찮아요 누운 응. 자리는 편해 오 올라간다 왔어. 일단 이집 와가지고 기운 정화를 좀 하고 좀 차근차근 마음이 안정이 되시면서 내가 좀 편안해야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계획이 편하게 생기실 거라고 좀 보여져요 힘들고, 불안증이 있고, 내가 왜 눈을 떠야 되나 싶고,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뜬게 그게 굉장히 싫었거든요. 근데 오늘 이제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, 이제 아마 잠도 좀, 자는데도 좀죽을것 같고, 그리고 이렇게 동토바람도 이렇게 다 정화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, 그냥.